여러분, 저기 보이세요? 지금 저기 새가 걸려있어요. 아, 어, 지금 야생에서 지금 새가 나는 연습하다 떨어진 것 같은데. 음, 일단 최대한 한번. 근데 이걸 구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, 지금. 저 새가 이제 주변에 어미새가 있는 것 같은데. 아,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친구랑 구조해줄게요. 어떻게, 일단, 일단 어쨌든 여기 걸려있으니까. 뭐야, 뭐 지금 지 어미새가 있나본데요? 지금? 와 저기 보세요 저기 일단은 바로 구해주도록 할게요 아 목이 걸린 거구나 아이고 물리면 어떡하지? 근데? 오이구 빠졌다 빠졌다 오 여러분 지금 제가 건 건드려서 목을 좀 빼줬거든요. 목을 빼줬더니 지금 쫄로 날라갔어요 지금. 아 이제 나는 연습해서 이제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. 여기 집에 이제 고양이하고 뱀이 되게 많긴 한데 아 되게 좀,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.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철망이라 아좀잘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. 저 새가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성취가 되기 전에 이제 나는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